보니까. <웃음> 와, 이거 보니까 아 이거인지 이거 진짜 미세 오랜만에 이어폰 리뷰입니 이어폰 네. 잘안 들으시니까 평소에 아저 요즘 많이 들어요 야, 요즘.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유튜브를 드디어 그냥. 이어폰 리뷰어가 <웃음> 됐습니다 <웃음> 유선만 쓴다는 거 무선 이어폰 잘안 쓰시죠 불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질에 대한 불신? 그쵸 그쵸 형 원래 네. 음질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어... 왠지 이어폰은 <웃음> 어, 유선을 써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네. 방송이 1년간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 <웃음> 보고 계십니다. 예. 아, 그렇죠. 유선 이어폰을 자주 쓰시는 음, 음, 음. 네, 김현승 감독님을 위해서 네. 제가 무선 이어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때 빈자의 소니 해가지고 우리 블라인드 한번 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 되게 비슷했어. 어, 어 그때 어. 거의 뭐 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수준으로 그, 저번에 그 영상은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리뷰를 했었던 필의 네. T1X T1X 제품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이번 신상의 제품 이름은 필 T1XS. 발음이 어려워 이거. 어. 자 T1X에서 T1XS로 넘어오면서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저희는 사실 저번에 네네. 이 제품을 들어봤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출시 전이어가지고 네. 샘플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김현승 감독님의 평가는. Q1 XS가 소니랑 더 비슷하다. 아니, 이거 그렇지. 이건 진짜 비슷해. <웃음> 진짜 비슷해. 아, 이거 일단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 예, 말씀 나눠보시죠. 아니, 구독자분들이 들보는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 <웃음> 어, 아, 그전 모델도 되게 비슷했지만 XS는 더 비슷해졌어요. 아, 되게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니를 100으로 따졌을 때 네. XS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가요? 90에서 95 사이? 펙트럼 <웃음> 한번 찍어보는 거요 <웃음> <웃음>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미지나 느낌이나 네네 그런데 소니에서 주는 질감이 있어요 특유의 질감이 아, 아니,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니 특유의 질감이 있는데 사실은 네. 소니 팬분들은 그걸 이제 좀 좋아하시는 네, 거 같네요 네. 소니의 영역 고유의 영역을 빼고는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네.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네. 네. 네, 그런 이어폰이었는데 네. 사실 가격이 거의 한삼 분의 일 가격 정도 소니라는 어요 마크랑 네 네. 그 다음에, 고, 질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기능적인 걸 제외하고 네. 음질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소니랑 비교하는 거 말고 네. 이 필의 좀 장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테스트 곡은 뭔가요? 아... 이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은 약간 덕스럽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 첫 번째 곡은 슈퍼셀이라는 프로젝트 밴드고요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yeah, My Dearest라고 응. 애니 길티크라운의 오프닝곡으로 들어갔던 My Dearest 접어 길티크라운. 예, 봤죠? 아니 못 봤어. 어. 오늘 처음 들어봤어. <웃음> 너 애니 안 보지? 아, 애니메이션 거의 못 봤어요. 나는 그냥 만화를 좋아해. 아, 그러니까 애들이 움직이면 약간 이질감을 느껴. <웃음> 종이가 움직여. 어. <웃음> 오, 어떠세요? 야, 오늘. 네. 어, 레퍼런스 네. 잘 골랐다 이런 아, 그렇죠? 외색이지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운드도 어떤 일본 스타일의 사운드가 있는데 음, 음. 예전부터 일본 음악이 가지고 있던 사운드는 뭔가 하이가 많이 열려있고 어, 많이 오픈되어 있죠? 사실 미드하이가 많은 거죠 하이가 어. 많다라기보다 음, 음. 그래도 약간 쏴요, 음악이 <웃음> 그리고 좀 얇아 소리들이 왜냐면 그에 비해서 저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저는 소니 제품도 그렇고 이 소니 제품을 닮은 필도 그렇고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는 것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음.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아. 아, 그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아. 이미지들을 크게 보여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넓고 막 이렇게 음. 크게 보여주면 이렇게 조금 얇은 소리들어 그, 그, 게... 그, 어, 보완이 되니까 어, 어, 어. 제 결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아 이거를 좀 일본스러운 음악을 들어봐야 효과가 여실하게 딱 나타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약간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레퍼런스 음, 음. 이휠 이어폰이랑 음, 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이미드가 너무 많아서 네. 쏜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음, 적당히 음. 잘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네. 느낌이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처음에 곡이 시작할 때 여자 보컬이 먼저 시작할잖아요 네. 그때 시차음딱 들어보고 어, 어, 어. 야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어, 어, 어. 음악을 계속 들어봐도 네. 그치차음이 네. 그때가 제일 셌고 네. 그 다음부터는 <웃음> 네. 계속 잘 마스킹이 음, 음. 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이어폰이 여자 보컬의 그런 음, 치찰음 대역이나 음, 이런 것들은 표현을 되게 잘 해주는데 음. 귀가 쏘지 않은 딱고 아슬아슬한 여역 네, 때까지 네. 사포질을 네. 좀잘 해놓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네. 이거 전모델 T1X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드하이가 쏘는 느낌이 살짝은 있었거든요 뭐. 미드하이의 힘이 조금 지나쳤지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느낌이 음, 없진 않았어요 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 요게 비슷은 한데 자꾸 음, 음, 오래 듣기는 음, 조금 음. 힘들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무서워하거든요. 어, 그렇죠. 주약이거든요. 네. <웃음>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어, 근데 T1 XS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그 미드하이 영역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사포질이 되면서 네. 네. 훨씬 더 약간 고급진 음. 느낌을 줘요. 네. 네, 이게 그렇다고 뭐 소리가 어두워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쏘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같아요 그렇죠. 이게 살짝 부드러워졌다라는 네, 의미지 네, 이게 뭐 다크해지거나 그 네. 부분이 이제 좀 스쿱됐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또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네.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잘안 네.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림 보면 네. 똑같이 분포해 있다 하더라도 어, 어떤 이어폰은 그게 에너지가 되게 지나쳐서 되게 속에 느껴지고 그쵸, 그쵸. 어떤 이어폰은 그 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그쵸. 지금 T1X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테오 이미지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앞뒤도 되게 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요런 슈퍼셀 같은 음, 음.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아, 중간에 막 스트링 막 퍼지고 네, 막 네. 뒤에 막 그쵸, 침판이 그쵸, 막 그쵸. 때리고 막 이러면, 부다닥 네. 하면서 이렇게 <웃음>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들. 네. 그런 음악들 듣기 음. 굉장히 괜찮은 그런 네. 이어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음악들에 또좀 맞는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왜또 하나 더 가져왔다고. 어, 더가왔어요더 가져왔다고. <웃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오늘 특집이라고. 어, 특집이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어, 두 번째 설명해 드릴 밴드는요. 네. 해맨웨이라고 어? 해맨웨이 예. Yeah. 오늘 둘다 다 처음 들어보는. 예, yeah. 네, 해맨웨이라고 사실 이 밴드 멤버가 4명인데. 네. 사실 2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 전체 멤버들이. 네. 미국에서 만났대요. 아, 지금. 버클리.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아, 일본에서 근데 활동하네. 얼마 전에 네. 이제 해체는 됐어요 네 보컬하고 기타가 한국인인데 이 기타가 기타 실력이 워낙 초중해서 한국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 네. 세션도 많이 했더라고요 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애니에의 노래가 들어갔어서 네네. 어떤 애니메이션인가요? 뭐..뭐래요? 그 나루토에 그 <웃음> 네. 들어갔던 음악입니다 By My Side라는 노래인데 되게 청량감 있고 듣기 좋고 같이 잘못하면 기타 소리가 되게 쎄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일본 특유의 어.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쎄할 수 있는데,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이쪽 계열 음악에는. 네. 진짜 괜찮네. 그리고 뭔가 약간 그 킥이 음. 약간 그 벙벙대는 그 킥이. <웃음> <웃음> 야, 왜냐면 킥이 되게 이렇게 솔리드하고 이렇게 단단한 음악 자체가 아니에요 네, 이쪽 이런 밴드 음악들 중에서도 네. 특히나 이쪽 조금 일본 밴드들 같은 음음. 경우는 킥이 이렇게 막 솔리드하고 이렇게 음음. 떡떡하는 음음. 킥보다 이렇게 약간 벙벙대는 음음. 그런 킥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운드들이 많은데 그런 이미지도 되게 잘 표현해 주네요 음, 음. 그리고 기타가 어떻게 보면 좀 얇은 소리인데 네, 어, 그걸 보완해 주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음. 기타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막쫙 벌려져 있어 가지고 음. 이게 사실 좀 밝은 이어폰에서 들으면 좀쏠수 있는 사운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쏘지 않고 음, 네. 그 미드하이 때가 음. 살짝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음, 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고가 이어폰의 냄새를 음. 살짝 내주기는 해요 네. 야,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이 가격대에서 음. 너무 이거 완전 고가야 라고 음, 음, 뻥을 칠 수는 없지만 예, 예. 그런 냄새는 조금 내주고 있다는 음, 거 음, 음, 야, 사실 그쵸. 그런 게 이제 조금 가성비에 영향을 좀 미치죠 야, 요 가격대에서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다는 게예 음. 그렇죠 한 곡만 더 레퍼런스 들어보시죠 네. 제가 요번에 테스트 해볼 곡은요 j v k 의 곡이고 피처링을 찰리푸스가 했어요 음. Upside d 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약간 되게 팬시한 곡인데 음. <목소리> 확실히 이 제품의 장점은 네. 뭔가 이렇게 선들이 다 굵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가 넓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공간감이나 이런 음, 표현들이 음. 어, 이 가격대에서 나오는 음. 이어폰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심지어 무선이 돼도 이미지가 네. 이렇게 넓게 표현이 된다는 음, 거는 음. 음. 사실은 정의감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선 이어폰에서 정의감이 좋으려면 이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그 음악 신호를 쐈을때 네. 왼쪽과 오른쪽에 레이턴시가 거의 없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정의감이 좋고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가 표현이 된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업사이드 다운을 들었을 음. 때는 극점에서 원래 음. 이게 음. 점이 이렇게 막 뽁! 뻑 쳐주면서 네. 그 맛은 조금 덜하긴 덜해요 음. 그죠네 그쵸 네. 이렇게 막 귀에 압박감이 막 음. 느껴지면서 막욱욱 하고 이렇게 음. 음. 클럽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듣기에는 조금 아쉽긴 한데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고 막 이렇게 네. 이미지들이 막 넓다 보니까 네. 어 그래도 음악을 듣는 또 다른 재미가 있긴 음, 있어요. 이렇게 압박해서 이렇게 가깝게 듣는 느낌보다는 음악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듣는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음. 요 튜닝 자체가 네. 이렇게 넓고 음. 귀가 이제 쏘거나 이렇게 좀 오래 듣기 네. 불편한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좀 정제한 상태로 네. 튜닝을 해서 제품을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이필 같은 경우는 T1 XS는 지금 검은색, 하얀색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저는 딱 보고 되게 괜찮았어요. 올검. 지금 저희가 다 검은 옷에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잘 눈에 안 띄는데 <웃음> 지금 올검에 뒷바퀴를 이제 지지해줄 수 있는 이어 가이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색깔 자체도 괜찮아요. 네, 이게 약간 어, 유광, 뭐. 응, 유광에다가 음. 무광 이렇게 이 이제 음. 붙어있어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음. 되게 괜찮고 가볍고 네. 노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좋았던 부분은 음. 케이스가 옆으로 이렇게 날씬해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고 네. 날씬해가지고 사실 이런 게 이제 주머니에 들어갈 때 음. 조금 편하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네. 있어서 이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하얀색을 딱 열어보시면. <웃음> 난잘 모르겠어, <웃음>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웃음> 이거. 어, 회색이. 나 어, 여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회색이. <웃음> 회색이 이렇게 있는데. 안, 근데 이거는 또 음. 디자인이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좋아하는 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난 처음에 케이스는 딱 봤을 때, 음. 오, 까만색이 흰색도 음. 유광인데, 음. 오, 되게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괜찮네. 그러고서 음. 딱 열어봤는데. 그리고 전용 어플이. 아, 예, 예. 네. 전용 어플이 이제 안드로이드, iOS 네. 어, 두개다 지원하는 전용 어플이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용 어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T1X S부터 음, 음. 새로 출시되는 그 어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필이라는 회사가 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좀 충분히 활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음. 공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는 필이 또 되게 괜찮은 브랜드로 이름이 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한국에는 소개된 지 음. 얼마 안 됐고 네. 네, 유저층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음. 아직은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굳어지지 음.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음.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사실은 가성비로 네. 네,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가 좋은 제품 아니면 소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웃음>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네. 왕펑. 어?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 어. 잡이 남자. 어어 어. 맞네, 맞네, 맞네. 그리고 왕펑이 음. 그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어, 아유, 겁나 좋아하거든요, 저. 어, 근데 왕펑이 어, 실제로 튜닝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래? 요그 회사 대표니까. 물론 회사에 서하는 얘기를 뭐 보지 음. 못대로 믿을 수는 네. 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왕펑이 튜닝 한다고 해서 음. 꼭 좋을 거라는 기대는 <웃음> 없어. <없고. 웃음> <웃음> 이게 가수가 <웃음> 어,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왕폼 믹스를 미국에서 네. 해 <웃음> CLA가 한다고 아, 그니까 어, 맞아 맞아 믹스로도 아, 아직 하지 어, 음, 음. 어. 아이 소니 스타일의 이어폰 좋아하시고 네네 네. 그런데 가격은 좀 부담스럽고 아, 소니가 그, 좀 가격이 부담스운데 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음. 아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소니 쪽에 취향이 있다더라 음, 음, 음. 어. 그리고 일본 음악을 좋아한다더라 어. 일본음악을 음. 좋아한다더라 물론 이제 요 노재팬과는 상관없는 얘깁니다 <웃음> 여러분 야야야 어. 그렇게 깔고 들어갈라 하지마 어. 하지마 댓글달지마 어쨌든 이 문화니까 <웃음>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들이 약간 이렇게 일본쪽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던가 요런거 음. 좋아하신다라고 음. 하면 음. 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음. 사실은 이렇게 귀가 좀 피곤하지 않은 사운드로 네. 좀 오래 들을만한 이어폰을 음. 찾을 때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지금 약간 저가형 이어폰들 중에서 음. 음. 귀가 안 쏘면 다크해 아, 그죠 극과 극이야 어, 귀가 안 쏘면 네, 좀 다크한 맞아요. 성향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밝다 싶으면 귀가 되게 써. 피곤하고 어. 네. 그래서 오래 듣기 힘든데 지금 이필 T1XS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을 좀잘 잡아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무엇보다 T1XS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가형 이어폰 중에서 음질이 좀 좋잖아요? 출력이 약해 어. 그렇죠 그렇 네. 근데 T1XS는 음. 출력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출력 좋아요. 어, 어 출력 <웃음> 좋아요. 출력이 꽤 괜찮은 네. 편이어서 네. 제가 듣는 음악들 저도 이어폰을 네. 꽤 네. 크게 듣는 음, 편인데 네. 끝까지 올려서 듣지 못할 정도로 음, 출력들이 맞습니다. 꽤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간의 이제 이어폰들 중에서 조금 저렴이들은 음. 항상 출력이 좀한끗 아쉬웠거든요. 음, 그못 미는 느낌. 음, 음, 음, 그렇지. 근데 이제 T1XS 같은 경우는 음. 밀어줄 때 끝까지 올려도 음, 음, 이렇게 좀 미는 힘들이 네. 나오는 네. 출력이 좀 좋은 이어폰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드려 볼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음. 추천드릴 때이 음. 가격이 음음. 원래대로 하면 음. 7만원 후반대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럼 조금 애매한 느낌이 어. 있어. 어. 살짝, 어, 음, 어, 미쳤냐? 어, 그러니까, 아, 좀 어. 비싼가? 어. <웃음> 아, 왜냐면 요즘 어. 너무... 많으니까. 어, 어. 저렴하고 좋은 음. 이어폰들이 많으니까 뭐, 어? 다 괜찮은데 7만원까지 넘어간다그러면어야 음. 이건 좀 그런 느낌이 음. 있죠. 음, 음. 그,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필 회사에서 필코리아에서 네. 출시기념 이벤트를 그러면 네. 저희 쪽과 한번 해보자. 음. 앞광고! 앞광고! <웃음> 드디어 앞광고 들어왔어! 앞광고, 앞광고 들어왔어! <웃음> <웃음> <웃음> 필 출시기념 이벤트로 네. 할인가 네. 59,000원 79,000원에서 네. 59,000원으로 깎았으면 잘 깎은 그쵸. 거 아닌가? 79,000원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 <웃음> 나라도 음. 아, 결제창에서 좀 음. 79,000원? 아니, 뭐줄 <웃음> 이럴 거 같은데 아, 제가 또 본점에서 배운 도둑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뭔데요? 덥냐? <웃음> 아, 옆동네 가면 네. 그것도 잘해주는 것같네만휠 <웃음> 전용 파우치. 파우치. 휠 전용 폼팁. 폼팁. 폼팁. 네. 그두 가지를 이번 첫출식인형 공동구매 때만 저희 공동구매 때만 네, 다른 데 가면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희 공동구매 때만 그 파우치와 폼팁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어요 네. 아마 이제 폼팁 같은 경우는 폼팁 착용하시면 아까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압감이나 네. 이런 걸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댄스곡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쵸. 에,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이어폰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공동구매 잘 안하잖아요 왜우리는 안해요? 안 들어오니까 <웃음> 공동구매 요청이 안오는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 거절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음. 팔기도 좀 그렇고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필 이어폰 같은 경우는 진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거의 저희가 제품 테스트만 한달 가까이 네. 그 다음에 저도 실제로 한 2, 3주간을 계속 이 필을 들고 다니면서 음. 일부러 막 전철 타고 네. 일부러 막 버스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도 음. 들어보고 여기저기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확실히 이 필의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꼭뭐 빈자의 소니다 해가지고 음. 막 소니의 카피 약간 소니랑 음. 뭐 비슷한 질감 이런 데에만 국한되는 이어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렴이보다는 조금 더 음. 나은 음질과 네. 좋은 출력과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연결성과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통합품질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한 2, 3만 원대 이어폰을 쓰시다가 내가 조금 더 투자해서 뭐좀 좋은 걸 들어볼까 아니면 처음에 살 때도 한 2, 3만 원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좋은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무선 이어폰으로 네네. 좀 캐주얼하게 쓰고 싶다, 그렇죠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면 음질도 나쁘지 않고 네네. 네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거의 한한 달간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리는 거니까요.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믿고 네네. 구매하셔가지고 써 보시면 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파우치랑 홈티까지 요번 딱 행사 때만 드리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그쪽에서 구매하시고요. 또 제품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현승 감독님께서 답변 다 해주실 겁니다. 그렇답니다. <웃음> 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들을수록 소니랑 비슷하지 않냐? 그 그러니까 되게 어. 얼핏 들으면 착각할 것 같아. 그렇지. 어, 얼핏 들으면 착각하는데 어. 어. 자세히 듣고 막 하다 보면 어. 쓰다 보면 어. 아 그래도 소니는 소니구나 싶긴 한데. 어. 근데 이 가격대 이 정도 가까우면 대충. 나라면 하면... <웃음> 아 근데 음. 아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어. 소니가 좋기는 한데 어. 기능 별로 필요 없는 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음악 듣고 뭐 어. 캐주얼하게 쓰면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음. 계속 내가 쓰니까 음. 와이프도 좀 음. 써보라고 이렇게 음. 하고 했는데 음. 와이프 운동할 때 자전거 타러 나갈 때 어. 그때 이게 계속 썼거든요. 음. 근데 와이프가 어 소리 너무 좋다고 음. 왜냐면 그 전까지 테이 쓰고 그랬었는데. 아. 탭이 아, 오래, <웃음> 어, 그러니까 오래 쓰면 음, 힘든데. 어, 그니까 태비는 오래 쓰면 힘들잖아요. ]구나.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태비는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 안 그래도 막 바람 불고 아, 막 이러면 아, 되게 아, 아. 피곤했는데. 아, 아, 아. 그게 그래서, 피곤한 게 없지? 어, 피곤한 게 없으니까 네. 좋다고 그러고, 아, 그 다음에 아. 야외에서 이렇게 쓰니까 다른 거는 소리가 이제 좀 작아가지고. 음, 음, 음. T5는 좋더니 음. 아, 그건 또 밖에서 쓸 때는 소리가 작아서 좀 그렇다고. 음, 음, 음. 근데 출력이 괜찮으니까. 아, 어, 그리고 와이프가 이거 계속 뺏어갖고 막 탐내하더라고. <웃음> 그래고 내가 그랬지, 공동구매할거야 <웃음> 어, 어, 시간 늦으면 못살수도 있돼 어. 대기타 대기타, 어, 어, 방송 보고 대기타 <웃음> <웃음>